안녕하세요 블로기포 가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블로기포 채널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요즘 매일 하는 또 다른 인사가 있는데요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 넘버 블록체인 퀴즈쇼, 에어드랍 라이브! 네, 에어드랍 라이브를 통해서 저를 매일 만나보신 분들은요, 벌써 이 인사가 더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에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번 주 템코, ABCC, 그리고 소다 코인 어떠셨나요? 네, 즐거운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엄청난 상금을 에어드랍으로 팡팡 받아가실 수 있는 에어드랍 라이브 출시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요 벌써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주 에어드랍 라이브 퀴즈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퀴즈에 참여해주시면요. 무려 2천만원의 상금을 받아 가실 수 있었는데요 상금이 크다 보니까 매 퀴즈마다 선착순 1000명으로 한정된 퀴즈 오픈하자마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인원수가 차면서 마감이 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에어드랍 라이브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네 그래서 에어드랍 라이브는 유저분들이 더큰 혜택 챙겨가시라고 럭키드랍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 다들 응모하셨나요? 응모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이벤트입니다 네, 럭키드랍은 매 퀴즈마다 남은 상금을 모아 모아서 그 누적 상금을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다시 돌려드리는 에어드랍 라이브만의 대박 이벤트인데요 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이번 주 럭키드랍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정말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네, 선정되신 분은요, 댓글로 꼭 자랑해주세요. 제가 많이 축하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에어드랍 라이브 상금 그리고 일정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상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 무려 2천만원! 네, 네. 2천만원 네, 네. 그래, 네. 엄청난 상금과 함께 할 프로젝트는 네. 네. 할 어딜까요? 네 이번 주에는 두 개의 프로젝트와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IOEX입니다 IOEX는 2019년 핫키워드 IoT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확 높여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미래 신기술을 이끌 선도주자로 아주 큰 기대가 되는 대만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IOEX 퀴즈에 매일 참여해 주시면 5일간 1인당 최대 10 IOEX 에어드랍 하다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IOEX 럭키드랍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럭키드랍은 최소 상금 무려 3000 IOEX 네 여기서 최소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누적이 되면 더 대박 대박 상금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모두 모두 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응모하셔서 럭키드랍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거예요 저도 다시 도전 <웃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계 최초의 K-POP 걸그룹 아이돌 토큰 드림캐쳐입니다. 네이 드림캐쳐라는 걸그룹 정말 매력 넘치고 노래도 좋더라고요 잠시 보고 가실게요. 네 노래가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죠. 네 드림캐쳐의 심벌은 DRC인데요. 홍콩 소재 아이돌 토큰 발행 플랫폼 스타시아에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드림캐쳐 토큰을 발행했는데요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드림캐쳐 퀴즈에 참여하시면 5일간 1인당 최대 10 DRC 에어드랍이 진행됩니다 네, DRC로 드림캐쳐 굿즈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세요 자 다음주 에어드랍 라이브도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들과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여러분 저희가 미리 제공해 드리는 힌트 보고 오시면요 퀴즈의 정답률 확 높아지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러면 받아가신 에어드랍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점네 그리고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스케줄에서 퀴즈 일정 확인하시도 블록 미리미리 챙겨놓고 정각에 퀴즈 참여하셔야 에어드랍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자, 매주 엄청난 상금과 함께하는 즐거운 에어드랍 라이브. 다음 주에도 저는 엄청난 상금과 즐거운 퀴즈를 들고 에어드랍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어드랍 라이브에서도 만나요. 안녕!